안녕 h o l a m i s chicas y chicos bienvenidos bienvenidas a un nuevo video de citas aquí conmigo con janda tu coreana favorita De verdad, he recibido muchísimos mensajes, como no se imaginan, de que cuando va a haber una nueva cita, una nueva cita con el primer chico, con Unye, ¿cuándo te vas a volver a ver con él? Y tengo que contarles que lamentablemente... Los últimos días o semanas he estado bastante ocupada, he tenido que viajar también por si no sabían. Tal vez muchos de ustedes que me ven y que me siguen por Instagram especialmente lo deben saber que yo ahorita me encuentro en Perú. Hace unas semanas tuve que viajar, tuve que venir, así que ahorita me encuentro en Lima, en Perú. Y ese también fue uno de los motivos que, me, que no me pude volver a ver con Unye, con el primer chico. de la cita y aparte él también trabaja anda muy ocupado así que no nos hemos podido volver a ver así en persona pero pero no se preocupen no se pongan triste que eso no significa que no hemos estado en contacto hemos seguido en contacto nos hemos estado mandando así v i d e o s siempre en contacto y por eso en este v i d e o les voy a mostrarles voy a compartir esos v i d e o s secretos que hemos tenido literalmente una cita virtual. Yo desde aquí Lima, Perú y él Seúl, Corea del Sur. Entonces, no alarguemos más esta introducción y de frente empecemos con el video. 오늘은 한나 누나가 지금 페루에 급하게 가게 돼서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일단 이렇게 비대면 데이트를 진행하게 되었어 그래서 어 혼자 이렇게 촬영을 왔는데 페루는 어때? 일단 한국은 지금 추석 그러니까 미국을 치면 땡스시빈내어서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어 다들 되게 놀러 많이 나와있어 그래서 나도 오늘 누나랑 같이 놀러 나오고 싶었는데 첫 번째 데이트 코스로 일단 이승동 카페거리에 왔어 여기는 한옥거리로도 불리는데 골목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어 카페 거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일단 카페에 가서 음료 한잔을 하고서 다음 목적지 이동해볼거야 <목적> <목적> 지금 경북궁 입장 마감이 5시여서 경북궁으로 먼저 이동하고 있어. 그리고 <웃음> 내가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에 나온 게 처음이어서 <웃음> 영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음, <웃음> 일단 열심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일단은 잘 나왔으면 좋겠네. 은대야, 네, 안녕. 짠, 난 지금 바다에 와 있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페루의 수도인 리마라는 곳인데 내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바다를 보려면 좀 수도에서 멀리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다를 진짜 보고 싶었거든. 바다를 못간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너랑 같이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여기서 회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띠모까지 재밌게 놀고 갈 거야. If you're in the moonlight, I could be the daylight Up l e my left, let's go I'm in the upper b a c e f the sand, i w a s u p e r m o d e You r e such a lot of g i r g o s 여기는 미라 플로레스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뭐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야 아무래도 바나 클럽이나 뭐 식당 뭐 유명한 곳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고 뒤에 저건 호텔이거든? 호텔도 많아가지고 원래 날씨가 밝고 막 햇빛이 쨍쨍하고 이러면 되게 예쁜데 오늘 날씨가 너무 구리네 아쉽게도 그리고 여기는 백화점인데 바다 뷰 백화점이야. 되게 예쁘지 않아? 여기 식당도 되게 많고 가게들도 많이 있고 저렇게 바다가 한눈에 보여. 되게 예쁜데 오늘은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단 밥을 바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몰라? 그리고 여기는 일단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고 한국사람들도 일단 놀러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야 일단 사람이 엄청 많고 영상에서 봤다시피 외국인들도 많아 한복을 입고 온 사람도 정말 많고 어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원래는 경복궁을 누나랑 가자고 하려고 했었어 었 했었어? 었음 야간으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혼자 먼저 오게 됐네? 같이 오진 못했지만 내가 영상으로 잘 담아서 경복궁 모습들 보여줄게 목소리 잘 당기고 있으려나? 확실히 나는 남 찍어주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아! 여기 또 밝다 오늘 좀 날씨 추울 것 같아서 가디건 입고 왔는데 더 오래 걸어서 그런지 맞다 그리고 스킨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뭐냐? 프라이드... 뭐라더라? 그... 어때? 지금 여기 잠깐 화장실로 피신었어. 친구랑 저녁을 먹으려고 왔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 겸 식당에 왔거든. 여기가 되게 샌드위치 맛집이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내가 여기를 되게 자주 오는데, 지금 찌질하게 이렇게 내가 화장실에 지금 피신어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무튼, 지금 여긴 저녁 7시고, 너무 배고파. 배고파. 점심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hopelessly so awkward d r c 일단 여기는 쌈지길 여기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예 예뻐. I'm a big fan of uh, Korean drumming. a b s o l u t e l y nice to meet you. So, m u h 누나 패배섬은 여기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예쁜 게 굉장히 많고 누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일단 혼자 촬영하는게 되게 쉽지않았고 그리고 어 확실히 누나가 없으니까 많이 외롭네 아무튼 빠른 시내로 한국으로 도와왔으면 좋겠어 Bueno chicos, así fue nuestra cita virtual. Los videos que nos hemos intercambiado todo este tiempo. No sé ustedes, pero espero que se hayan divertido, que les haya gustado y que les haya resuelto un poquito de esas dudas, esas ganas de ver una nueva cita con él. Déjenme en los comentarios qué les ha parecido, si les ha gustado este video y si les gustaría ver más videos de citas. No se preocupen que vamos a seguir con esta serie de citas. Ya pronto me estoy regresando a Corea. Así que se vienen muchos más videos de citas y otros videos interesantes también. Entonces yo me despido aquí. Cuídense mucho. Los quiero un montón. Y nos vemos muy pronto en mi próximo video. ¡Adiós!